아, 되게 들어서 먹어야 됐어. 라면네소는데정이 저리 큰 거였어, 저기. 혼자 못 먹네 이거. 네. 뜯어 을까 아, 딱 고주겠다. 이안다어도 좋다. 뭘 먹어도. 다 그래서 없겠는데. 원래 먹이에도비어다 <웃음> 여기 예쁜 자리가 있던데 우리 저기 한자 저기가 사진 많이 찍더라고 뭐가 알겠힘네 <웃음> 굉장히 되게 진짜 좋은 사람 같 아, 진짜? <웃음> 아 <맞아>, 이거 <웃음> <웃음>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근데 로 <거> 너무 우리 <웃음> 나 매장으로 시전. 그러니까. 어 이거 진짜 귀엽네. 이걸 기부면 너무 좋다, 이런 말. 아침에 보면서. <웃음> 귀엽네. 일단은 이거랑. 이거랑. 이거 배어도 너무 귀엽지 않아? 베어 너무 귀여워. 배어 무슨 색이 예쁠까? 색, 색깔을 맞춰야 해. 이거랑. 빨간색? 음. 이렇게 싹까? 음. 근데 이거 뭘로 붙여요? 음. 아 그냥 마스킹 테이프 이런 거. 스카트 테이프밖에 없는 <웃음> <웃음> 그러다가 벽뒤 <뒤트> 뜯겨. <웃음> 아, 그렇네. 너무 예쁘지 않아? 나 이런. 어, 스쿼트 테이프에요? 이렇게 포장하면 너무 예쁠 음것 같지 않아? 예쁠 것 같아. 박스인데도 예쁠 것 같지. 맞아. 옷좀 사야 되는데, 옷을 어디서 사야 되지 보시면 쇼핑몰 공유 좀 해주세요 봐라 아, 우리 카페에서 쓰고 여기다 넣을걸 아! 그죠 2, 3주월에 갑이기 지켰건데 재밌겠다 음. 다 모든 사람한테 넣어주는거예요 음. 음. <웃음> 이런거 그런걸로 찍어야 된다고 구매랑? 음. 응 음. 있네 노티드 옆에 다운타운어가 그치 엄마! d 마 품절이래? 네 이런 <목소리> 거 <목소리> <목소리> 이렇게도 나오네 That's good. I'm not h u e i o u e going to e a b e o do t h a 대박! 대박! 떡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배달로 떡을 시켰습니다. 꿀떡 바람떡 절편 이거는 서비스로 주신 것 같아요. 설탕 찍어 먹어야지 내 여기 걸렸어. 어디 가는데? 나쁜데 안 가니까 타라고. 그래 뭐.